롯 성형외과 회장 고익스입니다 이물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물질에 대한 병원들 야매주사죠 야매주사를 수술로 하고 제거를 하고 이런 병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 10년 전만 해도 거의 성형외과 의사가 이물질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세태가 많이 바뀌어서 너도나도 이물질의 대가가 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무 절개를 강하게 하세요 만약 입술에 대한 그 이물질에 대한 치료에서 보면 입술 자체에 이물질이 잔뜩 들어있는데 그거를 입술에 이만큼을 절개해서 피부도 이만큼 뛰어내고 안쪽도 이렇게 많이 뛰어내서 해결했다 조금 나은 거는 안쪽을 절개하는 건데 어떤 분들은 이 바깥쪽 여기 도들무늬에서 피부랑 이 점막 사이에 이런 절개를 가해서 고기를 잘라내시는 정말로 어, 굉장히 용감하신 원장님까지 있습니다 우리 성형외과 의사가 꾸매면 어느 정도 흉터가 덜 남게는 할수 있지만 안 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런 야매주사 같은 경우에 100% 제거가 절대를 하더라도 불가한 수술들에서 절개를 심하게 크게 하는 것은 저는 극도로 반대를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0.5cm 구멍을 한 곳에 내고 거기를 통해서 딱딱한 이물질과 딱딱해진 조직들을 영향받은 조직들을 부셔서 캐뉼라를 부셔서 짜서 흡입으로 빨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개선 자체가 한쪽에 0.5cm cm 정도 남기 때문에 절개선 자체가 매우 적습니다. 효율적으로 제거를 할수 있고 또 다른 흉터를 만드는 우를 범하지나 제거되는 율도 사실 흡입수술을 제대로 한다면 절제술보다는 훨씬 우월하다고 확신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치료법이지만, 암의 주사를 제거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 흉터를 많이 만들어서 어난 야매주사 때문에 이렇게 얼굴이 망가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봐서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말씀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물질 제거는 최소한의 절개로 조직들의 손상을 최소화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